자, 저번 시간 이어서 계속 게임을 진행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레노입니다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홀룸 콜러니 리서치와 포스트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홀룸 이게 무슨 단어일까요? 일단은 그... 영어 계획통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아닌 것 같고 지금 핵 물리학자 이야기가 나왔죠. 일단 이거 쭉 읽어보면 동남쪽에 핵사일로 그러니까 핵이 저장된 공간을 발견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언급이 돼 있어요. 일단 동남쪽이면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랑 전혀 먼데죠. 이거는 좀 <목소리> 걱정이긴 해요. 자그 전에 아 잠깐, 잠깐, 잠깐만 잠깐만 그 전에 정리합시다. 일단 저희가 그 방어시설을 먼저 빠르게 만들어야 돼요. 이거 이거 있죠. 이걸 만들어야 되고 나머지 거를 잠깐 중단을 시킬게요. 이제 너무 시간이 모자라요. 그래서 조치를 취해봅시다. 일단 팩토리 쪽을 누른 다음에 자 팩토리 쪽 누르고 야 어디갔니? 팩토리 어디갔니? 팩토리 팩토리 어디갔니? 일렉트로닉스 이거 우선순위 올렸죠? 이거 필요한게 실리콘하고 알루미늄이죠? 일단 이거 먼저 챙겨야 되고 그 다음에 필요한게 뭐가 있을까요? 공장에서는 재료가 어떻게 필요할까요? 이거 좀 확인해보죠. 밀리터리 쪽에 가보면 이 녀석 있죠? 이거 열심히 만들고 있죠? 일단 우선순위 올려놓고 그 다음에 어디 갔죠? 분명히 제가 팩토리 중에 일렉트로닉스를 두개 만들었을 거예요. 이해했죠? 자 이거 우선순위 올릴게요. 중요하니까. 그럼 나머지 거는 잠깐 끌게요. 일단은 끕시다. 왜냐하면 저거 먼저 완성을 시켜야 돼요. 차근차근 합시다. 지금 몇개 잃어버리더라도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자원을 좀 최소한으로 운영하면서 빠르게 건설시켜 볼게요. 한이 정도면 되겠죠? 아 그리고 먹을 게 부족해요. 큰일 났어요. 먹을 게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도 조치가 필요하죠. 푸드팩토리 쪽에서 지금 여러 개의 자원들을 보내주고 있긴 한데 좀 쉽지가 않아요. 이런것도 우선순위 올리고 여기 있는거 이거 빨리 캐야돼요 이런건 좀 준비를 할게요 자 일단 이렇게 합시다 몇개만 집중시켜도 금방금방 완성이 될거라 생각이 돼요 그쵸? 자 예전화는 최대한 늦게 받을게요 자, 이거 먼저 작업을 해야되니까 그리고 제가 이걸 하느라 잠깐 중단을 시켜야 될것 같아요. 자원이 유지되나? 취소되고? 이거 환불받나? 환불받는 것 같죠? 그러면 여기 먼저 개선을 시킬게요. 머리가 아프죠? 자 여기 있는 거 먼저 진행합시다. 자 드론 허브 완성이 됐고 그 다음에 드론 팩토리 팩토리 이것도 중요해요. 이거 여러 개 만들어두는 게 어떨까요? 자, 제 생각에는 하나만 더 만들어서 방어 효율을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우선순위 올리고 자 그리고 이거 우선순위 올렸고 방어시설또 어딘지 확인해봅시다. 이쪽 라인에 하나도 없죠? 여기 있고 이쪽 라인에 없죠? 여기 지켜야 됩니다. 또는 하이브를 여기다 지을게요. 이렇게 지으면 되겠다. 그리고 여기 우선순위 올리고 이 이거 돌리고 됐어요. 음. 로그에 대해 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w h 만들어 봅시다. 시간이 없어 그리고 나중에 대비해서그타워를좀 업그레이드 시키긴 해야 될것 같아요. 속도를 좀 올립시다. 지금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 자, 이렇게 합시다. 오래 안 걸릴 거예요. 진짜. 자, 일단 정제시키고, 지금, 완성이 됐나요? 드럼 백토리 완성이 됐고, 이거 지켜야 되는데? 아직까지 자원이 많이 부족해요. 하... 이러면 머리 아프죠 가능할까? 네, 일단 좀 보죠 자 여기는 파괴된다 치고 얘는 잡았고 다른 애들 한번볼게요 이쪽에서 다 막힐 거예요 안 막혀? 잡았고 다 잡았고 여기만 잘 막으면 돼요 여기만 잘 막으면 돼요 얘네들 도망갈 거예요 분명히 됐스 엄청 잘 막았죠? 좋아요. 이거 아주 좋아요. 그런데 훌륭 미션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을 필요는 있어요. 자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 있는 거 복귀를 시킬까? 순라팜 먼저 복귀를 시키던가? 해야겠죠? 이렇게 합시다. 차근차근 복귀를 시킬게요. 자 이제 점점 방어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그래, 지금 먹을 게 없어서 난리가 나는데 좀만 힘내볼게요. 이것도 우선순위 올리고 푸드 팩토리 어디갔죠? 이것도 우, 우선순위 올리고 그래 이것도 우선순위 올리고 중요하죠. 지금 먹는 게 필요해요. 연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8일이면 바로 완료가 가능한데 지금 먹을 게 없어서 일을 못하고 있어자 드론 늘어났죠? 여기도 늘어났고 이쪽도 늘어났고 여기 가운데가 좀 비어있는데 음 이제 슬슬 건설을 해도 될까요? 아 드론 하이브를 먼저 만듭시다 이쪽에 자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이 정도 라인이면 잘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간에 구멍이 있긴 한데, 여기다 지으면 되겠죠. 믿어볼게요. 그래요. 그리고 이거 우선순위 올리고, 어떻게든 막고 올라갑시다. 솔직히 지금 방어하느라 제가 좀 집중을 많이 못했어요. some speculation about it, maybe, but nothing concrete. 자, 먹을 것 다시 회복되고 있고요. 좀만 힘내봅시다. 그리고 이제, 그... 아... 어디갔어? 전기가 상당히 많이 부족하죠. 이유는 알고 있어요. 지금 바람이 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음 어떻게 하지? 자 이거밖에 방법이 없는건가? 어... 정의를 좀만 더 만들어보자 자 어차피 이쪽 라인으로 나갈거니까 여기다가 건설할게요 을뭐 메인터넌스 보장은 못받는데 나중에 수리받으면 되겠죠 일단 여기다 이렇게 지울게요. 그리고 이거 우선순위를 올립시다. 좀 급하긴 해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도 아마 제가 드론 팩토리를 아니 드론 하이브를 만들긴 했을 거예요. 이거 찾아야 돼요. 드론 하이브 어디 있니? 드론 하이브 드론 하이브 찾아봅시다. 꺼진 애들 여기 있네요. 이거 자 우선순위 올려서 이쪽도 방어막을 만들게요. 이렇게 해야 돼. 아 그래? 어 뒷돈 썼겠지. 자 여기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도 점점 제가 동시키고 잠깐만. 아 이거 겹쳤네요. 이거는 그냥 취소할게요. 겹치는 건 없애는 게 낫지. 그리고 이것도 다시 제가 동시킵시다 자 전기는 회복되기 시작했고 이제 좀만 더 버티면 돼요. 자 어떻게든 잘 버티고 있죠. 이쪽도 방어가 되고 이제 뒤쪽이 문제예요. 얘네들이 이렇게 뚫고 지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머리가 아프죠. 제가 드론하이브를 여기다 지웠었나요? 드론하이브 그래 이것도 우선순위 올려야겠죠. 자 차근차근 할게요. 자, 그리고 보니까 이제 파츠도 점점 부족해지기 시작했으니까 파츠도 가동을 시키는 게 낫겠죠. 가동을 시킵시다. 아이, 좀 빨리 해주지. 자, 좀만 힘냅시다. 또 복구해주시고. 드럼 팩토리 지금 몇개 있죠? 한번 확인해 볼게요. 밀리터 지역에 가면 팩토리가 두개 있죠. 자 우선 순위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만들어 주긴 할것 같아요. 자 전자 부품이 좀 중요하긴 한데 전자 부품 어디 있더라. 자 우선 순위 올라가 있죠. 자 효율은 안 좋긴 한데 일단 노력은 해봅시다. 나중에 도로 업그레이드를 하면 도움이 될까요? 자, 그리고 우리 이 녀석의 위치를 찾긴 해야 돼요. SA9 있죠? SA9? 1, 2, 3, 4, 5, 8 잠깐만, 그럼 여기 s a 9이냐 아, 이쪽으로 가는 얘기잖아요. 하... 여기까지 갈때 자원이 남아 돌까요? 솔직히 이거 장담 못할것 같아요 일단은 자 인간의 진정한 단어는 좀 아니 인제 그 인간의 진정한 아이디어는 똑똑한 머리에서 나와야겠죠 본능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하고 자 지금 워카우프가좀 부족하니까 좀만 더 늘릴게요 일단 저쪽으로 가야 되니까 우리 좀 달립시다 현재 어떤 방법이 없네요 그래서 이거 완료됐니? 어, 그래요. 진행 중이죠. 좀만 버텨볼게요. 그리고 이건 뭐지? 어, 이것도 복구해야 되나? 자, 이거 만들어달라고 요청하고 여기도 만들어달라고 요청할게요. 자, 이제 방어선이 구축이 됐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돼요. 다행이죠. Carmine will awaken their mind and show them the truth. I keep thinking about that part of the message. What truth? 어, 잘 모르겠어요. <웃음>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자, 드론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거 가동시키고. 아, 어, 전기가 부족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가동시킬게요. 어차피 드론들 있으니까, 방어가 가동, 가능할 거고요. 어디 보자. 체크해봅시다 비어있는 데가 방어선이 이쪽밖에 없죠 제가 음 길을 만들어야 되나? 자원이 많이 없긴 한데 근데 이거 나중에 대비해서 일단 연구를 할게요 이게 일자로 연결되는 길이 있죠 그거에 도움이 되긴 할 거예요 자 이쪽에 철하고 뭐기타 중인 건물들 좀 있는데. 아 어, 이것도? 좀 진행을 하자 아니야, 그럴 리는 없을 거야. only if the 어디 보자 여기도 빨리 만들고 일단은 이쪽하고 이쪽으로 나가 볼게요 여기 자원들이 있으니까 좀 신경 써야 되고 자 이제 집중을 합시다 그 자원들 많은데 있죠 이런 데를 업그레이드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알루미늄 많은데 있죠 이거를 업그레이드 할게요 자 하나씩 업그레이드 합시다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리고 물도 많은데는 업그레이드 시킨 게 좋겠죠 근데 물이 지금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이것도 업그레이드 시킵시다. 자, 일단 자원들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나가겠습니다. 저희 아이론 상당히 중요해요. 현저소 방법이 없어. 그래서 계속 이쪽으로 나갈게요. 자, 솔라밤으로 그 전에 허브 연결하고. 허브로 계속 연결을 할게요. 파워 없는 거 알고 있고. 졸업함 이쪽에다 연결하고 자 이렇게 가능하죠? 이렇게 쭉쭉 나가고 이쪽에다가 조금 있다가 방어 시설을 만들게요 드론 하이브를 이렇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나중에 도움이 될거예요 일단 이렇게 지을게요 아 이게 거리가 이런식으로 다니까 여기다 지어도 되겠구나 그쵸 여기다 지을게요 자, 알아서 지어주겠죠? 좀만 기다릴게요 그리고 전력이 계속 부족해짐에 따라 저희가 위드밤도 같이 지어줘야 될것 같아요 여기 에 공백이 생겼죠? 그러니까 한번 채워줄게요 이렇게 채워줍시다 우선순위 올리고 해야될 게 상당히 많네요, 그렇죠 자운이 좀 생기면 신경 써야 되고 뭐..뭐라는 거야 갑자기 자 이거는 다 캤으니까 일단은 철거를 해 줄게요 고생했어 됐어요 이 정도면 방어가 잘 되겠죠? 이 아래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애들이 죽을 거란 생각이 돼요 그래도 만약에 대비해서 이쪽에다가 드론 하이브를 하나 더 지을게요 여기다 지으면 방어가 가능하겠죠 한 이쪽에다 지으면 되겠죠 그러면 넘어가다가 애들이 죽는다 에 한표를 걸죠 여기다 이렇게 지어도 되겠다 좋아요 이거 우선순위 올리고 아니다 이쪽은 나중에 지어도 되겠다 이쪽이 중요하죠 자 자원들이 많 많이 부족한데 좀만 힘을 내 볼게요 그리고 이런거 업그레이드 시킵시다 캐는 속도라도 올려야 겠죠 그리고 여유가 있을 때 허브를 좀더 빠르게 계속 지어 볼게요 그래 업그.. 그 길을 몇개는 좀 한두개 정도 빠르게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그 얘는 이런거 있죠 그 부셔... 그 부시지 않아도 되는 건물들 있죠. 이런 센서라던가 그 이런 그 생산 건물들 있죠. 이런 거는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자, 드론 만들어가지고 수리 개선 좀 하자. 좋아요. 그것도 만들고 있지? 실리콘 중요 하니까 이것도 좀많이니까 s 자그런데 저희 아이론몇개 남았죠? 이거 좀 챙겨 봐야 돼요. 만약에 안 되면 빠르게 만들어야 돼요. 어디 갔어? 아. 하... 소비하는 게좀 많이 부족하다 큰일났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광산은 만들어야 되니까 이것 좀 유지를 시킬게요 이거 잠깐 끕시다 이거 끌게요 다른데서 사아또와 살... 일단 막을 수 있어요 막을 수 있고 자 이쪽에 막을 수 있고 그래요 다 막았죠? 깔끔하죠? 이것도 잡을 수 있고 이쪽 라인은 모르겠어요 오케이 행복합니다. 행복하죠? 일단 워커브 이거 먼저 만들자. 이것도 거의 다 완성이 됐고 음, 보기 좋아요. 그러면 길을 점점 어깨를 시킬게요. 자,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합시다. 자, 일단 여기가 만들어지면 이런거하고 이런거는 고급길로 연결시켜도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그쵸? 어 이렇게 해도 돼요 이거는 연결시킬게요 일단 그 대신 조건이 있어요 하이프가 완성이 돼야 돼요 하이프가 완성이 돼야지만 제가 바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폴리머스가 좀 많이 부족한데 그 이유는 알고 있어요 그 이유는 알고 있고 폴리머를 지금 많이 쓰는 편이니까 좀 신경을 쓰긴 해야돼요. 어디 봅시다. 이런 애도 있죠. 이것좀 업그레이드 시키고 아니면 이쪽에다 폴리머 공장을 하나만 더 만들어도 방법일 것 같아요. 이런 아이도 있죠. 만약에 대비해서 건물하고 건물 사이에 연결해도 된 애들을 지을게요. 아, 여기는 좀 위험하죠? 음... 이쪽에다 지어야겠다? 자,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이거 우선순위 올릴게요. 지금... 케미컬스는 많으니까 별문제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안쪽부터 개선합시다. 자, 배터리 있죠? 이거 이제 파괴될 일이 없으니까 어. 워 커버 그 여기하고 연결을 시킬게요. 이렇게 연결하면 업그레이드가 되나? 요 모르겠네. 음, 되는구나. 좋아. 자, 또 그다음에 이걸 업그레이드 해야겠죠? 잠깐만 기다려 볼게요. 이게 효과가 얼마나 빠른지 봅시다. Hi Amy. How's e v e r 와우 빠르네요 그래요 자 고속도로를 만든다고 가정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얘도 어디랑 연결할까요 자 이렇게 길게 연결이 가능합니다 아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좋네요 이거는 차근차근 플레이 합시다 좋아요 이거 좋아요 이런거 자 이거 먼저 만들어지고, 그다음 이쪽에다가 들어놓고 만들고, 좋아요. 이거. 일렉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일렉트로닉 팩토리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연결 시킬게. 어차피 이쪽까지 가야 돼. 됐어. 자 정보를 좀더 물어봅시다. I could not locate this project in my list of available technology, so I am not familiar with it. 자, 길이 빨리 업그레이드가 되기를 해요. 그러면 많이 나아질 거예요. 사실 저희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일단 여기 안정화시키고 나서 이쪽에 자원 얻은 다음에 바로 아래로 내려갈게요. 그리고 어, 저거는 나중에 어쩌면 해금을 시킵시다. 자, 길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어요. 자, 업그레이드 중이죠. 기대가 됩니다. 어디부터 시작하니? 여기서부터 시작하니? 자, 빨리빨리 빨리 업그레이드 빨리, 빨리, 빨리 시켜줘. 그리고 이거 드론하이고 이거 빨리 만들어 달라고 지시 내려주고 자 그리고 철이 또 부족해졌죠 다시 재가동시킬게요 이렇게 합시다 철이 부족하니까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 먹긴 해야 돼 여기 있는 것도 필요하고 화학물질이야 늘 필요하죠 물하고 그 여기는 뭐인가 I u n 안 되고 있는 건가? d 뭐 얻어 오겠죠. So the 마 m b r y o Martian colonization project requires e 남았어요. 좀 많이 냅시다이 쪽까지 좀만 연결 시키면 되는데. 제 철이 많이 부족하죠. 그이이는 알고 있어요. 제가 도로 만드는 데 사용을 했죠. 또야 SA5는 어디야? 아, 이쪽입니다. 근데 솔직히 자원은 위쪽이 더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건 좀 걱정이에요. 테라폼빙도 해야 되고, 머리도 아프고, 할 것도 많고. 아, 일단 차근차근 할게요. 자, 그래서 빨리 만들어주고 있니? 네, 급한데 자, 도로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이쪽 업그레이드 됐고. 여기도 곧 업그레이드가 될것 같아요. 속도 빠르죠? 그래요. 이런 걸 원했어. 가끔씩 빠른 도로를 와야죠. 여기도 방어 가능하고 어우! 자원들 많아요! 물까지 생겼어. 다행이에요. 진짜 다행이죠. 이게 완성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푸드팩토리까지 연결하는 공간을 만들고 저쪽하고도 연결할게요. 이쪽도 마찬가지죠. 아.. 위기가 왔었는데 좀 어떻게든 버티고 있는 것같 아.. 또, 또 바람이 필요하죠 바람 바람 바람 이쪽 부근은 좀 확장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여기도 이제 더 이상 확장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그 대신 이쪽은 전기가 부족하니까 잠깐만 여기 전기 없니? 아 전기 없네요 자, 이쪽도 확장합시다. 일단은, 이게 윈드팜이니까, 너범이 어떻게 되니? 우선순위 올릴게요. 아, 좀만 힘내자. 몇개안 남았어. 자, 부품만 만들면 돼요. 길 연결됐죠? 이쪽은 빠르게 이동 가능하니까 좋네요. 응? 뭐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 In t h 정확히 모르겠네요, 이거. But t l o t be any fault of m only the input sources. That would explain where Dr. Foster needs to debug. 디버그라니... 무슨 문제가 생긴 건가? 아직 에이미는 고장나지 않았어요. 디버그 할 필요는 없지. 자, 그리고 톱니바퀴만 전달해 주면 별 문제가 없을 텐데, 그쵸? 지금 드로드는 다 채워졌죠? 그래요. 지금 900다 꽉꽉 채웠으니까 방어는 문제없어요. 야, 아래쪽에서만 오지만 않으면 돼요. 일단 애니미 베이스는 위쪽에 있었다고 하니까 여기로만 올 거예요. 이게 중요한데 톱니바퀴를 왜안 만들어주는 거야 이거 그러면 우선순위 올릴게요 어디갔냐 톱니바퀴 어디갔냐 톱니바퀴 파츠팩토리 있죠 자, 우선순위 올립시다 상황 봐가지고 이거를 몇개씩 만들게요 자, 먹는데 쉽지가 않죠. 그쵸? 지금 먹을 것도 부족해서 난리가 났고요. 네, 일단 여기까지 확장하고 난 후에, 여기 있는 길을 연결하면 될것 같아. 또 왔죠? 이거는 막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잘 막았고. 이쪽으로 온다고? 말도 안 돼요. 자, 여기도 잘 막았고. 그래, 이쪽이 문제죠. w 자 드론하이브 만들어줬으니까 별 문제없고 이거 다시 복구시키고 이 자식들 이 안되겠구만 그러게 내가 네, 이거 업그레이드 했니? 업그레이드를 시킨 것 같죠? 나 네, 이거 가져갈 때까지 기다리면 되고 오 잠깐만요 여기 실리콘하고 괜찮은 게 있네요 이것도 우선순위 올립시다 제 일꾼은 좀만 더 많이 늘려야 될것 같아요 자 워커 팩토리 있죠 이것도 우선순위 올렸고 자 필요한 게좀 자원이 많긴 해요 그래도 좀 기다립시다 워커 먼저 만들어주겠죠 근데 워커도 죽을 때가 있나봐요 이게 숫자가 늘어났다 줄어났다 그러거든요 오케이 s 일단 이쪽으로 향합시다. Makes very clear in ways. 음. 허브 어디 갔니? 허브 허브. 자 허브를 계속 연결합시다. 허브 연결하고. 그 다음에 발전기를 만들어야겠죠. 또 혹시 모르니까 이쪽은 풍력 발전기로 만들게요. 이렇게 만들까? 이렇게 만들어도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완성될 때까지 기다릴게요. 자, 잠깐 잠깐 합시다. 아, 제 방어 문제는 해결되니까 한심 났죠. 부족한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자원들을 빨리 찾아서 떠나야 되는데. 다행인건 이쪽에 실리콘이 나왔고 그리고 여기 에 있는거 어, 케미컬스도 나왔죠. 이런거 중요하죠. 뭐라고? 음... 물! 방사능, 어떻게... 뭘 선택할까요? 저같은 경우는 그 물을 찾고 싶어요. 방사능보다. 그니까 러 물이 이쪽에 있다고 했잖아 음 응. 좀만 기다리면 될것 같아 자 그리고 이제 건설합시다 아 이쪽 라인 있죠 I don't mind. 그냥 물도 만들면 되죠 석탄도 건설할게요 아석탄이 아니라 카본이죠 멀다 멀죠 그럼 여기다가 또 허브를 만들어야 돼요. 일단 만약에 대비해서, 그냥 이쪽에다 설치합시다. 자, 여기다 설치하고. 또 드론 하이브. 여기 방어해야겠죠. 계속 올라갈 거니까. 이쪽에다 짓고. 그 다음에 발전소 하나 발전소는 여기다 지을게요아 이렇게 지어야겠다다 커버해야 되니까 근데 커버할 자리가 마땅치 않네요. 아 머리 아프네. 아 그래도 이거 윈도팜이 있으니까 이거 먼저 만들고 판단합시다. 자 이거 우선순위 올릴게요. 됐어요. 그리고 파츠가 점점 늘어나면 그 파츠 공장은 잠깐 끌게요. 강철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거 신경은 써야 돼. 자, 좀만 힘냅시다. 갈 길이 아직 멀었어요. 이거 먹고 아래로 내려갑시다. 이렇게 가면 되겠죠. 자 이쪽은 길이 빠르니까 그래도 애들이 금방금방 가요. 허브를 많이 만들긴 해야 되는데 빨리빨리 진행을 합시다. 갈 길이 멀었어요. 드론 하이브도 우선순위 올리고 하이브 먼저 지읍시다 아니면 마인 이거 먼저 지어도 되고요. 설마 이거 지는데 쳐도 오겠어. 이렇게 해야지. 자, 배달 갑니다. 금방금방 금방 오죠? 좋아요. 이런 거. 나중에 자원이 생기면 도로를 좀 여러 개 만들게요. 고속도로를 만들어야겠어. 특히나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중요한 자원들. 그 연결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게요. 자, 만들었죠? 다행입니다. 이거 업그레이드 시킬게요. 업그레이드 시킨 게 맞아. 잠깐, 업그레이드 돼 있구나. 오케이. 그러면, 별 문제 없죠? 됐어. 그럼 이것만 집중을 합시다. 여기 있는 거, 드론 하이브. 자, 카본, 이제 차지할게요. 아, 행복하죠? 그리고 메인터넌스 준비할게요. 메인턴 스페셜티 아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일단 여기까지 보호를 할게요 여기 있으면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이건 모르겠는데 어 보호받을 수 있겠네요 설마 사이에 딱 맞는 건 아니겠지 정 안되면 이쪽에 드론 허브 하나 더 짓고요 뭐. 일단 확인해봅시다 안되고 잠깐만, 아 위험하네 에라잇? 아 하... 아니야, 일단 지켜볼게요 설마... 아니야, 그래도 혹시 몰라 일단 만약에 대비해서 이쪽에다가 라인을 좀 지어놓을게요 여기다 지을게요 자, 빨리빨리 진행합시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로를 만들게요 이렇게 연결하면 좀더 빠르게 만들 수 있겠죠 여기에 철들이 많기 때문에 빨리 가져와야 돼 어이씨 잠깐만 이쪽으로 온다고? 일단 한번 지켜보죠 자 잡았고 잡았고 잡았고 잡았고 오케이 여기 쳐들어왔는데 잡을 수 있나요? 오케이 다 잡았어 깔끔하죠? 좋아요. 디펜스 게임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지금 자원이 모자라가지고 좀 고생도 많이 하긴 한데 뭐 어떻게든 잘 버틸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운명을 다한 애들은 파괴시켜줄게요. 파츠. 이거는 제가 일부러 끈거죠. 세개밖에 없으니까 제가 동시키는게 맞고. 다른데 또 중요한 데 있나요? 워크업브 음아 머리 아프네요 이것도 가동시킵시다 언제금 만들어 주겠지 자이런말 이거 이제 400개밖에 안 남았었죠 이쪽에 망할 뻔했어요 진짜 망할 뻔했어 여기만 완성되면 별일 없을 거예요. 자,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이제 속도 빨라질 거고. 완성된 데 얼마 안 걸릴 거에요크 속도 보세요. 이동 속도 빠르죠? 좋아, 이런 거. 나중에 2차 업그레이드가 있을 텐데, 그런 거좀 신경 쓸게요. 너 먹을 게 부족해지네. 하. 예, 먹을 것 쪽도 좀 운반하는 루트를 개선시키긴 해야겠네. 푸드 팩토리 어딨나요? 푸드 팩토리. 자, 우리 먹은데하고 아, 이쪽 라인 있죠? 여기하고 자, 이런 데를 이거 뭐니? 아, 이런 거 연결합시다. 자, 이렇게 연결하고 얘하고 위하고 연결할게요 진짜 너 배터리지? 드론하이브 여기랑 연결합시다 일단 고속도를 먼저 만드는 게 좋을 것같아 자, 오늘은 사실상 좀 많이 한게 없긴 해요 그렇긴 한데 지금 안정성을 많이 올렸죠. 쌀그 탐사는 일단 여기 먼저 완성이 되고 나 후에 아래로 진행할게요. 때마침 스캔을 하니까 괜찮은 자원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많이, 많지는 이많 않지만 그래도 행복하죠. 이 정도면. 이걸 좀 만족을 해야 될것 같아. 어찌 됐건 일단은 다음 시간에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장시간 동안 봐주시느라 감사하고요. 다음에 뵐게요.